커다란 날개짓? 총평을 포기하겠습니다 리액션 영상을 먼저 올리고 오늘 리뷰 영상입니다 아 완전 현대무용스럽죠? 할 말이 정말 없어서 말을 안한게 아니에요 진짜 나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논문 주제로도 쓸수 있을 만한 무대야 그 정도로 진짜 뜯어볼 게 되게 많은 무대고 맞아 먼저 우리 무대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어두콤콤한 호숫가 나무들이 있고 좀 음침한 분위기도 있고 옆에 폭포 같은 거 있고 이 배경 자체가 발레극조의 곳에 점막 공연 때이막 배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이막을 가져왔냐?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이막 때는 블랙스완 안 나와요 근데 왜이막을 갖고 왔을까? BTS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왜 가지고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막이 백조의 곳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은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야, 그쵸? 이막은 우리 지그프리드 왕다가 뭔가 잘돼갔어. 이게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가 그게 잘 풀려가고. 잘된것 같았단 말이지 이제는 뭐 꽃길만 남은 것 같아 근데 왜 이걸 갑자기 더큰 시련이 다가왔어 그등이 여기 2막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번 BTS 컨셉 아티스트로서의 BTS의 표현이랑 지금까지 슛으로 성장하면서 갖게 된 그런 부담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딱 표현하기에 딱 좋은 액트? 그래서 요거를 또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 음. 음. 음. 진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BTS는 우리 남성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랙스완을 할때 아마도 요 안무가 작품을 좀 참고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있긴 했는데 진짜로 참고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남자 버전 백조의 호수가 있어요 정말 무용가 필수 시청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리엘리아 지금부터 살짝 의스포가 있을 예정입니다일리엘리아이라는 소년이 달래를 하고 싶었는데 남자라서 마지막에 빌리엘리엇이 췄던 춤이 메튜본이라는 안무가가 안무를 한 백조의 호수거든요 남자 버전 백조의 호수면서 현대무용판 백조의 호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토리도 장난 아니야 좀 동성애적인 요소도 있고 훨씬 동작이 보는 맛은 더 있지 음, 음, 음. 특히 비슷한 게 제가 이거 영상을 보면서 진짜 미치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여기 스텝 부분 이 부분에 스텝이랑 상체 쓰는 거랑 이런 부분이 되게 매튜 본 백조의 호수랑 비슷해요. 그리고 일단 맨발이잖아요. 그 백조의 호수도 맨발로 쳐요. 발레는 당연히 토슈즈 신고 하지만 그런 것도 유사한 것 같아요. 기존 백조의 호수 가장 큰 강점이고 특히 이 배경을 따온 이막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 그게 금선이에요 군목을 팀. 하나 알려드리자면 진짜 이거 꿀팁이야 물론 BTS 공연은 가까이 가서보면 볼수록 좋겠지 근데 발레 공연 발레 맥주의 호주 공연을 보러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1층 끊지 마시고 2층 이상 자리를 예매하세요 동선이랑 전체 무대를 보는 맛이 되게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2층에서 이렇게 보는 게더 멋있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BTS 요분 요번 무대도 봤을 때 지민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성 멤버들이 일렬로 쭉 서있고 지민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동선이나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돌아서 나오는 부분이나 그렇게 좀 동선을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활용한 거 무대가 넓지가 않은데 진짜로 동선을 알차게 쓰더라고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 거의 단독 무대급이야 이게 기존 백조의 호수랑 조금 비슷하게 동선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 정말 무대 끝에서 끝까지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돌아다니잖아요 멤버들이 아. 이거 기존 특징은 아니고 현대무용 쪽 특징인데 무용수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는 좀 현대무용에서 더 많이 보여요 발레보다는 그거는 또 현대무용스럽네요 군무인데 딱 칼군무 우리 칼군무에 지금 정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봐봐 진짜 멋있는 칼군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발레랑 차이점은 당연히 있죠 전체적으로 통일된 군무를 쳐요 발레에서는 다 같이 오른쪽으로 다 같이 왼쪽으로 이키에스는 그렇게 지금 추지는 않죠 봐봐요. 이 장면에서도 왼쪽에 있는 멤버들은 왼팔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멤버들은 오른쪽 팔을 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통일된 건무보다는 바운스나 턴 그리고 이런 방향을 이용해서 좀 각자 바리에이션이 있는 안무를 춰요 근데 그게 하나로 또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지 부화롭게 만드는 게 동선 활용을 잘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 동선 이상하게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춤추잖아 개판대요 진짜 난잡혀져 바리에이션을 주면서도 통일성 있어 보이려면 진짜 동선이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동선 하나 만드는 것도 사이사이 간격이나 또 카메라에도 다잘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맞추는 거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친구 7명 손에 손잡고 원 이렇게 만들어 봐요 돌다 돌다 돌다 돌다 갑자기 딱원 만든다? 괜찮될걸요 원이 아닐 거야 통일성을 주는 건 이들의 능력 완벽한 동선 대형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이는 동선은 원형에서 펼쳐졌다가 모이는 이런 식의 구조가 조금 많은데 이거는 또 아트필름 인트로에서 마스타그함 나왔었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는 동작 얘기할 때 같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음 동작을 보면 스틱 같은 경우는 매튜 브 버전에서 많이 가지고 온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동작들 흐름을 보면 바운스 주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튕기고 튕기고 튕기고 이렇게 튕기는 게 많으면서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있는 동작들도 되게 많아요 튕겼다가 다시 이어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호흡을 계속 이어서 가지고 가요. 이런 식의 호흡 쓰는 거랑 흐름이 약간 한국스러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맥튜번스러우면서도 이게 호흡 사용하는 게 조금 한국 무용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아 역시 BTS. 아 태극기가 없네. <웃음> 안 되나요? 그럼 안 돼? 이렇게 보는 거는 제 전공이 한국 무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 뭐 완전 현대무용 쪽으로만 정말 보자 라고 하면 마사그람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한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한시간 넘게 이거 자세하게 테크닉 설명하고 다 했는데 그거 다르셨더라고요 <웃음> 마사그람 테크닉의 기본이 컨트랙션 릴리즈라는 기법이에요 수축과 이완이거든요 에너지를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 풀어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했다가 폈다가 이것만 처음에 현대무용을 배우러 가시면은 기본기로 되게 많이 시켜요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에너지가 모였다 풀렸다 모였다 풀렸다 요거잖아요 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게 약간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튕기는 부분들 지금 여기 화면처럼 뭔가를 했다가 이렇게 웨이브처럼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컨트랙션 릴리즈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어진 느낌이 있는 것도 아마 이 컨트랙션 릴리즈를 계속 그 안에서 반복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사그라함이랑 연관성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어떤 쪽이 됐든 안무를 참 잘했어 아뭐 총평을 하자면 BTS가 표현하려는 감정, 그 심경 요거를 표현하기에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잘 구성된 무대, 공작 안무인 것 같아요 이삼박자가 너무 잘 맞는 그런 무대예요 그래서 총평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영상으로 다 평을 할 수가 없어 못해요 어떻게 평을 해요 나 지금 눈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 났어 다음 콘서트가 언제